국민에게 돌리고 각자 도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가부터 금리, 기름값까지 월급 빼고 다 오릅니다. 전기, 수도, 난방비 이런 폭탄 때문에 목욕탕 주인은 폐업을 고민하고 이용자들은 집에서 빨래를 가져와서 목욕탕에서 몰래 빨래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합니다. 이게 나라냐 라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민생에는 무심한 정권이 정권정치검찰을 총동원해서 정적죽이기 전정권지우기에 팔춤을 추는 동안에 곳곳에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